자 이탄 이탄 냄비에 냄비에 찌든 때가 꼈거나 음. 아니면은 어, 요리를 하다가 탄게 붙었을 때 요리가 좀 탔을 때 그럴 때그탄 거를 뺏겨내는 방법 바로 베이킹 소다지 베이킹 소다하고 구연산 아 어, 구연산 구연산은 뭐하다 음. 여기 있다 뭔지 모르겠구 연산 여기 있고 한입 한입 한집 <웃음> <웃음> 먹은데? <웃음> 그래 일단은 뭐둘다 넣어볼까? 응 일단 베이킹 소다를 얼마나 넣어야 돼? 아.. 어, 한 숟가락이면 안 될까요? 숟가락 들을까요? 아니아니요 어느 숟가락 필 없어 그럼 대충 넣으면 되는 거죠? 응. 베이킹 소다를 이렇게 넣으니까 거품이나 먹봐봐 봐봐 저 불펴볼까? 그만 넣으시죠 신기하다 나 이런거 처음이야 이런사람 너무 폭발는거야 어, 조심해서 넣어야 된다 이거 아 내가, 내가 좀 심해 아니 정말 조심해야조심해야돼 뜨거운 물에 맞네 예, 조금 넣는데도막 불거리네 얘들 둘이 만나면 갑자기 황농은 진짜 이거 위험하겠다. 응. 그런 차는 뜨거운 물에만 먹는데 됐다. 됐다. 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뭐 끓이면 되나? 한 번? 한번 해볼까? 이런 거를 정말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한 찍으려면 모든 걸다 알고 있어야 돼칩 같은 거까지 일반적인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그 외에 나만의 팁 있잖아 고런 게 있으면 좋지 내가 살림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떡하지? 살림 살아본, 나 태어날 때부터 살림 살아본 사람이 없지 니네들다 찾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노래니해니니까 니가 니가 유파파가니유파파 니가 유파파 나는 가유가마가유는니날니마니라해가 니가 니다 정수는세시간이 되지? 지유의 우리 소울이 엄마 아빠도 울고 싶어 하지만 너는 우리 딸 귀여운 우리 딸 지유 예 응. yeah. <웃음> 이건 쓰지마라 이런거는 <웃음> 이런거 <건> 쓰지마라 <웃음> 아 이게 또이 불... 이. <목소리도> y